c, n, h, e, n이 돼요. 음. 그리고 탄소수가 두 개일 때, 이름은 에텐이고, 세 개일 때는, 프로 프로펜 음 아니 프로펜 프로펜이에요? 어 탄소 수가 네개된 뷰펜이고 네 다섯 네. 개된 팬텐이고 여섯 개의 10. 댄0센이에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영소 구독자 여러분.